이번엔 소울워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앞서 소울에너지가 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 이유가 로스카에 대해 말하는 바를 통해서 보면 영혼으로 싸우는 자, 이기의 힘을 구사하는 이들의 원천이라는 것으로 보아 소울에너지는 데자이어와 전혀 관련없이 로스카 고유의 것으로 보이며 이어 소울워커권으로 밀어볼 때 어릴수록 감정이 휘말려 더 강하게 반응하는 듯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울워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경험치 교본을 안쓰고 모아두었지요. 소울워커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뛰어넘는 강력한 신체를 기반으로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나? 이래서 교본같은 걸 믿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나무한테 미안하다고 309도에도 모자랄겁니다. 소울워커는 감정을 주력으로 한 소울에너지를 주로 이용해 싸우는 구원자로 그하위호환이이 능력자와는 출력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능력자는 무기와의 상상이 좋지 않기에 맨손으로 싸우지만 소울워커는 기본 무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공백 내부에서 기억이 삭제 및왜곡되어현 상황에 대해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며 선한 성향을 끼어 네드컴페니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지닌다는 설정입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해서 별슨 리그 창설 전소울워커밍이이 능력자로 개판이 되어버려 이를 통제하고자 엑스박스가 안티 소울이란 천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드컴페니가 어느정도 소울워커를확보하고는 있지만 수적으로 밀렸는데다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싶어서 박큰베인 소울파이프와 함께 이어 소울워커 프로젝트를 한 배경이 됩니다. 일반인과는 달리 소울워커는 신체 능력이 겁나 짱짱해서 크앙 울버짖는 것만으로도 소울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쌓이기에 출력량이 다른 것이고 이어 소울워커는 일반 몸의 박힌 베인을 융합시켜 내구력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켜서 소울에너지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신체 내구의 한계를 넘어서인지 소울에너지 단련이 육체적 단련보다 강해지는데 더큰 영향을 보인다고 하며 케인바레처럼 헬창이 되려는 것이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소울워커는 소울의 정수라는 것을 받아들여 각성한다고 하며 프롤로그에서본 소울차일드가 주인공의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네브리스의 정수는 예 라고 하는데 앞좀 아, 말같지도 않으신 금을 그만... 일본서버 소개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기반으로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리엄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평상적으로 이런 인간의 형체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소울워크끼리는 서로를 감각으로 알아본다고 하니 이거에 따르면 에드가가 사실 소울에너지를 지닌 소울뱃이다 이딴게 아닌 이상 베네리스가 데자이어 에너지가 주력인 이 힐킹덤의 뱃이 에드가인 것을 못 알아본건 자연설의 설정 오류가 되거나 소울워크인데도 소울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은 것을 눈치채지 못한 포켓몬스터 주인공 꿈의 안면인식 아니 소울인식 장애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5년전 소울워크는 상당히 흔해서 전세를 압도하고 있었으며 중대의한명 이상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사건의 토대로 싹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걸 말해주는 케인바레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으로 보아 초기 설정은 밤하늘의 비극처럼 개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안티 소울이 있을텐데 밀린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무튼 그 뒤에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어 별숲리그에는 케인바레가베네리스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근 아인 부사령관은 나중가서 급조된 설정입니다. 그 외에 언급된 소울워커로는 장비 설명에 써져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클로이가 전에 보필하던 배시를 감싸 죽은 소울워커 긴다는 재능, 꺾이지 않는 의지, 떼묻지 않는 순수함, 온갖 미사 여구를 붙이며 주인공과 상당히 흡사했지만 손대선 안될 영역에 발을 들여 자멸한 최강의 소울워커그 뒤에 캐주얼레이드 스토리를 보면 테네브리스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테네브리스가 베시를 감싸면서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였던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럼 클로이 나이가 개판이 되어버림으로 이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녀란 존재가 로스카이면 이상공백이 설명이 안되며 오히려 위리엄이 기습으로 주졌다고 보는 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면 사실 테네브리스는 내부 썰이 거의 없었습니다. 테네브리스와 내부의 스플링은 영어로도 더 달랐고, 하얀 불꽃으로 태웠다 하는데 미리엄의 하얀 불꽃을 쓰진 않았어서, 둘이 다른 존재로 보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뭐 아무튼, 이 이외에 비슷한 놈으로는 스토리에 나오는 리어 소울워커, 케인바릴이 언급한 졸라 센 여자 유진 등이 있습니다. 아마 소울워커는 아닌 듯하고, 이 능력자나 인간편에 붙은 배시 정도로 추측됩니다. 이뒤제 추측으로 바라보자면 5년 전까지 로스카가 공백에서 자신의 소울에너지를 쪼물쪼물하여 소울어커를 대량 생산해서 이기의 침입을 막으려 했지만 물량으로 밀어붙이다가 테네브리스가 이상한 곳에 눈을 떠버려 무너져버리고 그의 여파로 소울오커가 자멸하게 되어 대다수가 사라진 뒤 로스카는 현타가 와서 역시 양보단 지리지하며 온갖 정성을 담아 주인공을 만들어 내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시온의 강한 의지에 주인공이 털리자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야 하면서 직접 나서서 시온을 뺐지하고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상 공백이 열리자 이유가 플레이어의 보모로 강림해서 도와주고 길러주서 최강이라 불리던 테네브리스의 행적을 무섭게 쫓아가고 더나아가선 단신으로 재앙을 열악 막아내어 실상 테네브리스보다 한참 위에 서게 되어 이후 로스카가 섣불리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해지게 만드는 게 원래 스토리로 보입니다. 뭐 이쯤 되면 이전 세계관이랑 지금 세계관이랑 완전 딴판이고 지멋대로 쓰다가 캐주얼 레이드 스토리 감당 못해 다 날려먹어 골든 시타텔 더 프라이멀 스토리가 붕 떠버린 시점에서 이전 세계관은 단순 재미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하나 건질게 있다면, 저 유진이라는 존재. 케인바릴이 그만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소울워커급인 무언가로 추측되는데 이전 세계관에서 네부를 구워버린 그녀였을까 싶기도 하고 게임사가 이걸 잊지만 않았다면 신규 캐릭터로 나올수도 있어보입니다.